안녕하세요 우문천입니다. 얼마전에 대이차창에서 춘추데이라고 하는 숙차를 새로 출시하였습니다. 한 편당 가격이 240만원입니다. 1g당 약7만원으로 어, 요새 금값과 시세가 똑같죠. 예, 반장의 폐기를 느낄 수 있다고 설명을 해놨지만 포랑산 모료로 제대하였다는 설명밖에 없습니다. 과연 금을 마시는 것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노차도 아닌 신차값이 240만 원이라는 사실에 어의상실에서 있다가 제가 약 5년 전에 만들었던 2015년 고수 숙차병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창고에서 꺼내서 벽면을 보니까 맛있게 잘 익어가고 있네요. 이 차는 제가 포랑산 지역의 고수 숙차, 산차를 샀던 것을 약 3kg 대병으로 압병해서 보관하고 있는 차입니다. 구입 당시에 포랑산 고수 모료 특유의 맛과 향이 배어있어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차품인데요. 이번에 약 3g 을 우려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포째를 우리기에 앞서서 100도씨의 물로 10초간 간단히 세차를 하였습니다. 세차 후에 세차 탕색의 지금 잔에 보시는 바 같이 매우 맑고 진하게 우려나오고 있는 것을 볼때 제대로 잘 익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1분간 윤차한 이후에 아, 차엽의 모습인데요. 아, 물을 머금어서 윤기가 잘 흐르고 있습니다. 1포를 우려보았습니다. 예, 탕색이 아주 진하게 잘 우러나오고 어, 표면에 약간의 기름 같은 차유와 같은 것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2포즈에는 그 향이 더욱 진해지고 예, 색깔도 상당히 진한 숙차의 모습을 띄게 되었습니다. 예, 삼포에 이르면면 본격적으로 숙차의 진한 색상과 예, 맛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차의 특징은 어, 진한 색상과는 달리 맛이 상당히 부드럽고 예, 구감이 미끌미끌한 그러한 숙차입니다. 2015년 당시의 산차였기 때문에 제가 압병을할때 아주 강하게 기납을 하지 않아서 5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상당히 빠르게 익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내포성이 상당히 좋아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포나 5포째까지도 거의 비슷한 탕색으로 진하게 우러져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이 차의 특징은 숙향이나 숙미가 거의 없고 상당히 순정한 맛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나7로가면서 조금씩 탕색은 연해지지만 단맛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약간의 밤맛이라고 그 하나요. 예. 그러한 약간의 그 견과류의 향도 비치고 있는 상당히 좋은 작품의 숙차입니다. 7포째 접어들면서 탕색은 상당히 연하게 바뀌기 시작했지만 어, 맛은 여전히 상당히 좋고 잡향이나 잔미가 없는 깔끔한 숙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8포째 역시 아, 탕색이 매우 곱고요. 예, 연이어서 9포째까지 마셔보았지만 여전히 아, 맛과 예, 그 진기가 예, 그대로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구포지에 우리고 난후에역조의 모습인데요. 예, 잎이 어, 물을 머금어서 통통하게 예, 올라있는 것을 볼수 있었고요. 예, 개환에 옮겨서 본역조의 모습도 상당히 예, 가지런하고 예, 정상적인 역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포랑산 고수 숙차는 앞서 설명드린 대이의 아, 춘추데이의 약 100분의 1 가격밖에 되지 않지만 데일리 차로 즐기기에는 아, 더할 나위 없는 차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차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예, 저는 한편의 아, 데이 춘추데이보다는 이 포랑산 고수숙차 100편을 갖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음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